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캠타시아 스튜디오 중에서 저희가 그 화면에 대해 여러분들이 마우스하고 그 다음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<웃음> 강의하는 도중에서도 이 마우스를 보시면 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, 요거는 이제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펙트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이 이펙트 효과는 왼쪽에 이 메뉴에서 만약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은 이제 모로 하셔서 커서 이펙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가 지금 현재 강의가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먼저 전체에 대해서 형광색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커서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여태 이렇게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<웃음> 이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주고 싶다 즉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구간별로 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형광색을 제가 없앴고요 구간별로 주고 싶다면은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어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요 구간 이 안에서만 나는 형광색이나 어떤 마우스 이펙트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미리 자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은 어디에다가 부여를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형광색이나 아니면 마우스에 대해서 나중에 이펙트 이 클릭하는 것들을 전체에다가 부여를 하고 자르면은 그때는 전체가 다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선 먼저 형광색을 이렇게 커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르시게 되면은 다른 데도 형광색은 다 여기 적용이 되고 있다는 라 소리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점에 해야 할지 만약 다 자르고 난 뒤에 나중에 전체 다 부여를 하려면은 또요거를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. 자 그러면 이제 커서 하이라이트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설정을 해줄 것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 물론 이제 이 크기로 나는 그대로 사용하겠다. 한마디로 크기가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50이에요. 이50 사이즈로 하면은 거의 지금 현재 마우스에서 이 정도를 이제 이렇게 어, 하이라이트가 나타나는데 이건 너무 커요. 그래서 초기에 저도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사용했는데. 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 주위의 글씨들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어, 사이즈는 우선은 저같은 경우는 한 20정도로 25정도 예, 저는 이 정도로 <웃음>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즈를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투명도예요 이 투명도는 너무나 진해 버리면요 뒤에 을또 글씨가 가리게 되죠 그래서 적절히 한50 정도 아니면은 한40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이렇게 투명도까지 여러분들이 선그좀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은 약 40에서 25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은 예, 사용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커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커서 이펙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서가 움직이는 구간 그 동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른 걸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일부러 하나 이제 자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펙트는 얘는 이펙트 같은 경우는 얘는 지우고 다른 이펙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자 그러면 은요거 커서 그 다음에 스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이 커서에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. 그래서 얘는 전체 구간에다 적용하면 안될것 같고, 이렇게 잘라서 이 구간에만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난 남기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말 그대로 이 중요한 포인트,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흐려지죠. 예, 불투명하게 흐려지고, 여기에서 이렇게 지시면은, 예, 이렇게 강조하는, 예, 커서가 강조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So, 무엇인가가 더 여러분들이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걸 사용하기를 권하는 것이고요.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, 예, 클릭 그, 돌아다닌 동안은 계속 얘가 커서가, 어, 이렇게 동작이 돼요. 음, 보시면은, 동작을 한번 시켜볼까요? 이렇게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요거는 일부 이제 좀 돋보기, 완전 돋보기는 아닌데 조금 이게 좀 크게 되는 것이고요. 물론 여기에서 줌을 좀더 여러분들이 키운다. 아, 그러니까, 이쪽에다가 이렇게 줌을 조금 이렇게 돋보기 영상으로 좀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줄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각각에 대해서 기능들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효과입니다. 음,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에 효과인데 이거를 우선 죽이고 그 다음에 제가 형광색만 우선 주고요 여기다가 아까 40에 25 정도 수준으로 준다고 이야기했죠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여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주는 것은 마우스가 클릭할 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여기 클릭할 때 이렇게 어, 빨간색으로 어,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,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 은 예, 빨간색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효과를 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빨간색 효과 같은 경우에도 만약 요거를 너무나 사이즈가 크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, 강의를 듣는데 방해가 오히려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것도 사이즈를 한25 정도 수준 근데 이 효과가 있을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어 이제 우리가 마우스 효과를 주는 이유는 어, 입문자들이 따라 할때이 마우스가 또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. 습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. 영상 보드 영상을 하는데 사실 요 영상은 강의를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실습을 할 때보다 조금 더더 더 늦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 좋거든요.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도 저도 강의를 할때 이제 말도 좀 빨리게 할 때가 있고.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특히 개발자분들 보면은 강의 보면은 마우스가 굉장히 빨라요.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빨라요 그러면은 강의 듣는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이걸 배우려고 하는 입문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마우스 쫓아가는데 더 힘들 때가 있고 어디를 클릭하는데 대체 쫓아갈 때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 효과까지 주시면은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좀 늦추면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은 이제 훨씬 더좀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마우스 효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형광색이라고 하는 게뭐 타겟팅처럼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좀 저는 그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. 너무나 이게 음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게요. 그래서 적절히 그냥 빨간색 정도. 빨간색 정도 여러분들이 효과를 주시면 되고, 요거는 클릭할 때 이제 뭐 물결처럼 이렇게 좀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. 그다음 에 이게 이거는 이거 오른쪽 마우스죠.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뭐 실습을 하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이런 또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펙트 커서 이펙트 같은 경우는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이거는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이런 클릭이나 아니면 은 마우스가 움직인 것들을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잘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뭔가 강조를 좀 하고 싶을 때 클릭했을 때 그런 예, 것들을 할때 사용한다 그리고 너무 이펙트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강의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투명도나 크기 등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